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망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집이 오늘 매매할 집입니다. 지붕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다. 도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산 있고, 앞쪽으로는 강이 있습니다. 1층 방입니다. 1층 주방입니다. 1층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LPG 보일러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1층 거실입니다. 1층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식탁과 화분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다른 방입니다. 창문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굿박이장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보면 산이 보입니다. 집안 내부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층입니다. 형산강이 아주 잘 보입니다. 2층 다락입니다. 다락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2층 외부입니다.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형산강 보이는 방향은 서향입니다 2층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형상강에 보이고 남쪽으로는 산이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강동면 소재지가 보이면 형상강이 보입니다. 북쪽 방향이냐 마당입니다. 남쪽은 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향산강이 보입니다. 정원입니다. 나무가 울타리 옆으로 많이 있습니다. 향산강에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길건너 강동면 소재지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원주택이 몇채 있습니다. 아주 든 풍경입니다. 자연석으로 마당을 꾸며놨습니다. 돌 계단에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입니다. 대지면적은 1027제곱미터 311평입니다. 주택면적은 159제곱미터 48평입니다. 매매금액은 5억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